네이버에서 지금 우리가 자료를 하나 열었습니다. 보시면은 생물을 자 크게 나눠가지고 미생물, 동물, 식물로 지금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미생물은 크게 나눠가지고 세포성 미생물, 그 다음에 비세포성 미생물 이렇게 나누었어요. 나누고 나니까 자 세포성 미생물, 비세포성 미생물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 뭐 코로나든지, 감기, 독감 이런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이쪽 그룹에 속하고 그다음 세포성 미생물에 크게 나눠서 원핵, 그다음 진핵 이렇게 나눴습니다. 원핵을 프로카리오틱, 그다음 진핵을 유 카리오틱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카리오틱이라는 얘기는 핵 뜻입니다. 핵, 프로 카리오틱 원핵, 그러니까 원시적인 핵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유 카리오틱 하면 진짜 핵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원핵 미생물에는 뭐가 있냐 하면 은 이런 것들입니다. 일반 세균인 박테리아 그죠? 박테리아, 뭐, 이콜라이, 그는 에스체리카, 콜라이, 대장균류. 그 다음에 슈도모나스, 스테피로코쿠스, 황색 포도상, 포도알 구균, 그러는, 그 다음에 바실러스, 마이크로코쿠스, 스피리뉴크로스트리 디움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진정세균이라고 그룹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 메탄이나, 뭐, 극호염성균, 호열성균, 고초고온성균, 이런 것들, 고세균이라는 그룹에 속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원핵 세포를 가지고 있다. 원핵 미생물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진핵입니다. 자, 진핵은 균류, 곰팡이, 효모 다 균류에 속해져 있고 진핵이에요. 그다음에 조류 마찬가지 원생동물 다 이와 같이 진핵 미생물 그럼 우리가 동물, 식물 세포는 당연히 진핵이겠지. 그렇죠? 그러면 원핵, 진핵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이걸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시간에 꼭 좀, 자기 것으로 만들고 가야 되지 않느냐? 만들고 가야 되지 않느냐? 자, 그러면은, 세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세포는 생명체의 어떤 구조 가지고 있고, 기능도 가지고 있는 최소단입니다. 세포 종류 나누었습니다. 크게 나눠가지고 세포를 우리가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두 종류로 지금 나눴습니다. 앞에서 보셨습니다. 자, 기능적으로는 자이 세포가 자 거의 유사한 생체 분자로 이루어지며 뭐 화학적 물리학적 법칙을 따른다. 뭐 자연 상태에 있는 건 모든 것다 자연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뿐입니다. 그 다음, 자기복제, 그 다음에 생식을 통해서 번식이 가능합니다. 번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생명체, 생명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죠?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그 이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어떻게 얻을 것이냐?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외부의 어떤 자극에 대해 가지고 적응하고 진화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 모든 생물은 하나 이상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최소 생물에서는 하나 세포가 최소 단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이제 인간과 같이 복잡한 생물은 이제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가지고 분화됩니다. 그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그 조직이 또 모여서 기관을 만들고요. 기관이 또 모여서 기관계를 만들고 인체를 구성하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세포는 각 구성 성분으로 나누면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이 사라져버린다. 그 얘기는 뭡니까? 세포 속에 있는 세포 소기관들이 같이 자기 기능을 담당했을 때 생명력이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포는 생명의 궁극적인 단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포는 단순한 화학물질의 집합이 아니고요. 그 생명체로서의 어떤 구조적, 기능적 단위로 작용을 한다 그럼 이제 세포가 어떻게 해서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지는 그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여러 소기관들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명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방금 얘기했듯이 에, 가장 작은 자 생명체 생, 세포소 세포가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모여 가지고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예로서 뼈 세포가 모여서 뼈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뼈들이 여러 개 모여 가지고 뼈로 된 기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골격 기관 개인 골격을 이루고 우리 인체가 자 이렇게 이런 뼈대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세포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느냐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세포 소기관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핵 하나만 지금 표시했지만은 핵이 외에 다른 세포 소기관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세포 소기관의 역할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포 소기관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구성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 안에 뭐 물질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핵 속에는 고분자 물질인 DNA라는 물질로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DNA라는 분자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그것이 지금 DNA 약자가 뭡니까? 약자잖아. 디옥시 리보스 뉴클레익 애시드 약자입니다. 그 DNA는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 이와 같이 염기와 리보스 오탄당 당, 그 다음에 인산기가 결합되어 있는 이와 같이 같은 뉴클레오타이드 형태로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뉴클레오타이드를 이루고 있는 염기라든지 오탄당이라든지 리보스 오탄당이라든지 인산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그게 바로 각각 어떤 분자로 되어 있느냐. 원자의 화학 결합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뭡니까? 원자의 화학결합으로 분자가 만들어지고 그 분자 레벨에서 모든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성질이 사실은 만들어지는 최소 입자 단입니다. 그 분자가 이제 더큰 고분자 상태로 물질 만들어지고 이것이 세포 소기관을 형성하고 있고 세포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생명체 유지하고 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원자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자부터. 그러면은 그냥 세포, 조직만 세포만 알고 들어간다는 이거는 생물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될, 될지 모르지만은 생명체 유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에는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나? 이 밑에까지 내려가야만 설명이 된다. 자, 그래서, 자,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생명체가 세포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 세포,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을게요. 환경과 분리시켜주는 어떤 원형질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그 다음 유사한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자손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세포질내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물질 변화인 대사에 의해 가지고 생명이 유지된다.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것이 세포의 원형질막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원형질막은, 자, 이와 같이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진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지질 이중층. 자, 인지질 이중층. 그러면은, 자, 막은 조금 있다가 봅시다. 자, 막은 그림으로 보도록 하고. 자, 이 원형질막은 단순한 경계가 아니고 경계만이 아니고 생명 활동에 필수적인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막을 통해 가지고 막을 통해 가지고 물질이 물질 받고 내보내고 할수 있는 물질 수송, 수송 역할도 막 속에서 막 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호전달도 여기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 이 막은 친수성이 아니고 소수성의 선택적인 장벽이다 인지질 이중막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자 유전물질이 있다 유전물질은 세포의 설계도에 해당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DNA 염기소열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유전 정보를 복제해서 세포 분열에 사용하거나 생식 세포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유전 정보가, 유전 정보가 후손에게까지 넘겨줘야 되잖아. 그 다음, 우리 몸의 세포들도 일정 수명 주기가 있습니다. 그럼 세포가 수명 수명을 다하면 세포가 소멸됩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계속 세포가 새롭게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때에도 유전 정보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가지고 새로 만들어 만듭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유전 정보를 전사하여 그 그래, 유전 정보에 따라 가지고 단백질이나 RNA로 발현된다. 자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다음 세포질에는 원형질막에 둘러싸인 세포내 공간으로 공간으로 이제 공간의 대사가 진행되는 영역입니다. 자 대사 반응에 필요한 효소하고 조효소가 이 세포질 속에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 대사사, 많은 대사산물도 세포질 속에 존재를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세포막을 하나 보자. 이게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 이중막입니다. 자, 이쪽에 인지질막이, 그러니까, 인지질, 막이 이렇게 두 층이, 두 층이, 자, 이렇게 이중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 막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자, 이게 세포 내부고, 이거는 세포 바깥이다, 바깥이다면은, 세포 바깥에서 어떤 물질이, 세포 안으로 필요한 물질이 또 들어와야 되고, 여기에 세포 내에서 세포 외로 또 내보내야 되는 물질도 있습니다. 노폐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럴 때, 그럴 때 그럴 때이 인지질 이중막을 어떻게 거쳐서 나가야겠냐? 그 나갈 때 나가는 길이 자, 길의 통로가 되는 부분이 이와 같이 내재성 단백질이라는 이런 것들도 세포막에 이렇게 안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 또 있는 것이, 자 어디에 있나? 콜레스테롤이 어디에 박혀 있나? 콜레스테롤을 아, 뭐입니까? 하여튼 이막 속에 콜레스테롤 또 콜레스테롤도 여기 박혀 있네. 자이 이쪽 부분이 지금 콜레스테롤, 막에 콜레스테롤도 박혀 있고 내재성 단백질도 박혀 있고요.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예? 이렇게 박혀가지고 있는 바깥에는 또와 같이 당단백질, 당과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는 여기에 당은 주로 오리고당류 사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당단백질도 이 세포막 속에 결합이 되어 있고요. 당지질도 결합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는 역할이 뭘까?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바깥에서 어떤 신호라든지 뭐 이런 거를 받아들이고 뭐할수 할 있는 이런 역할을 지금 다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자, 물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나? 들어오는, 들어오는 길도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있어요? 자, 이것까지 이제 생각을 좀 하시고, 자, 세포 종류는 크게 나눠가지고, DNA는 유전물질이다 이건 우리 익히 잘 아는 거고 그 다음 세포 소기관에 리보존이라는 세포 소기관이 있어요 리보존 뭐냐 단백질 합성하는 합성장소입니다 자 리보존 그 다음 세포를 원액세포와 진액세포 두 가지 형태로 구분했다 자 여기에서 원액, 진액 비교했는 것의 표로서 지금 다 마무리했는 겁니다. 자, 봅시다. 원액, 진액 차이점이 뭐가 있냐 하면은, 진액과 원액의 차이점은, 자, 핵, 핵이 막으로 딱 뚫려 사여 있어야 핵이 존재한다는 걸 나중에 현미경으로 관찰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런데, 진핵은 핵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 얘기는 핵막이 있어서 핵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원핵은 그게 아니야. 안 보여. 없어. 육안으로 관찰 안 돼. 그러면 핵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유전 정보, DNA 정보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럼 진에에는 DNA가 있고 원에에는 d n a 없습니까? 없으면 안 되잖아. 있어야 돼. 있기는 있는데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게안 보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핵이 안 보이고 그냥 세포질 속에 유전정보가 그냥 흩어져 있는, 있는 그런 형태예요. 뚜렷한 차이입니다. 그 다음 세포 소기관이 진핵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원핵에는 없어요 보세요 원핵에 세포 소기관 여기 핵도 없다 이렇잖아요 핵막이 안 보이니까 핵이 없다라고 꼭 얘기를 했는데 유전 정보는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DNA는 있습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뚜렷하게 차이가 나죠 그 다음 세포 크기도 보시면 은 원액은 한1 내지 2 마이크로미터로 작아요. 그런데 진액에는 보통 한 5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큽니다. 그 다음 염색체는 요 원액에는 하나예요. 그런데 진액에서는 염색체 수가 두개 이상 많아요. 사람에게는 염색체 몇개 있어요? 답안 나오죠. <웃음> 몇개 있는지 나중에 <웃음> 내가 오늘 <웃음> 했는 거 <웃음> 과제로 받을 때 그때 넣으세요. 자 그다음 세포벽은 자 원핵에는 세포벽이 있어요. 그런데 진핵에는 식물 세포에만 세포벽이 있고 동물 세포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차이점을,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다음, 자, 원액 세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 봅시다. 자,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생물은, 생물은 원액 생물인데, 크기가 작고, 아까 봤습니다. 매우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원액 세포의 유전 물질은 DNA가 서큘라 환상인 하나의 분자 상태로 존재를 하고 뭐 핵양체라는 뭉쳐진 코일 형태로 세포질과 막에 의해 분리되지 않는 채 존재한다 그 다음 대부분 원형질막 바깥쪽에 단단한 물질로 이루어진 세포벽이 있다 세포벽이 있다 원액에는 그래서 세포벽 때문에 이 원액 미생물을 우리가 구분을 하는 방법이 바로 그램 염색입니다. 그램 염색. 실험해 보셨습니까? 자, 그램 염색이 세포 벽이 두꺼운 형태 같으면은, 그램 염색을 하면은요, 염색이 돼요. 그러니까 그램 염색이 되었다가 탈색을 시켜도 탈색이 잘 되지 않고, 그램 양성으로 나옵니다. 그램 양성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램 음성으로 나와요. 그램 음성균이라도 세포벽에 그램 염색은 하면 그 염색은 되어요. 그런데 탈색을 시키면 탈색이 되어버려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세포벽이 세포벽이 두껍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원액 세포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 앞쪽에.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막에, 여기에 펩티도 글리칸이라고 하는 이 막이, 자, 보이죠? 자, 이, 이 막. 이 부분이 바로 그램 염색이 됩니다. 자, 이, 이 영역이 그램 염색이 돼요. 그 다음, 진액. 진핵은 원핵과 뚜렷이 구분됐고 구분됐고 이제 세포 소기관이 존재한다. 핵 이외에도 막으로 둘러싸인 여러 소기관이 존재합니다. 자, 소기관에는 방금 봤는 우리가 핵,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소포체 이름을 엔도프라스믹엔도프라스믹레티큘럼해서 어, ER, e ER, EPR 뭐 이렇게 약자로 이제 소포체. 그다음에 골지체. 골지 골지체. 그다음 라이소좀, 리소좀. 자, 이런 소기관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 이 소기관의 각각의 역할이 뭔지를 우리가 어,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자그 다음 진핵세포 크게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로 나누둘다진핵세포인데 동물과 식물세포에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식물세포는 식물세포는 뭐 박테리아처럼 세포벽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액포와 광합성을 할수 있는 엽록체가 존재합니다 식물세포에는 동물세포에는 세포벽이나 염록체가 없고요. 액포 대신에 라이소점, 리소점이 존재한다. 자, 동물세포에는 액, 식물세포에는 액포가 존재하지만은 동물세포에는 그 액포에 대신한, 대신하는 역할, 어떤 물질을 분해할 수 있는 분해효소를 가지고 있어요. 라이소점 혹은 리소점이 존재한다. 존재한다. 자, 이게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 방금 우리가 비교했는 거이 그림에서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확인을 하세요. 자, 확인을 하시고 자, 우선 뭐 식물 세포는 우리 그렇게 뭐 주안점을 둘 그건 아니잖아, 그죠? 동물 세포를 한번 봅시다. 제일 안쪽에 핵이 있습니다. 핵 보입니까? 핵 보여요? 그 다음 있는 것이, 핵 주변에, 주변에 소포체가 있는데, 조면 소포체, 활면 소포체. 자, 소포체인데, 조면이라는 얘기는, 끝, 표면이 끝, 그, 거칠다 뜻입니다. 활면은,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소포체에 뭐가 붙어 있으면, 은 그칠게 보이느냐 하면은 단백질 합성을 하는 리보솜이 많이 붙어 있으면은 조면 소포체예요. 활면 소포체는 그렇게 조면 소포체 같이 리보솜이 많이 붙어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그럼 자이 부분은 조금 뒤쪽에 아마 두개 비교해 있는 게 있으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자,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일으키는 에너지 생산하는 뭐 발전소 역할이다. 이거 하나만 알면은 곤란하고요.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작년에 국가고시 시험에도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문제가 두 문제 이상, 세 문제 정도 나왔을 거예요. 네. 매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음,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뭐, 편모 이건 중심체 라이소점, 식물의 액포와 해당, 액포에 해당되는 라이소점, 그다음 골지체, 골지체, 뭐, 세포막, 세포리보솜 됐고, 세포벽, 식물세포에만 존재하고. 그 다음, 세포골격, 그러는 거. 자, 미세섬유, 미세소관. 다시 말해서, 세포소기관들이, 소기관들이, 소기관들이 이 세포 골격에 의해가지고 자기 위치에 잘 이렇게 위치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세포 골격이 이루어져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때요? 달리기 하고 나서 이 세포가 막다 흔들려가지고 세포 소기관 끼리 막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파괴되고 이런다면 어떻게 될까? 상당히 문제가 크겠죠 그래서 이 세포 골격으로 이렇게 소기관들이 자기 자리 위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 이제 하나씩 나오네 자, 핵 핵이 보시면 이와 같이 안쪽에 바깥쪽에 핵막으로 되어 있고요 제일 안에 인 그러는 자 인이 보이고. 염색질이 보이고 새핵사이에 물질이 그러니까 물질이, 물질이라고 물질이 하는 건뭐 DNA가 DNA가 DNA 유전 정보를 카피를 해서 복제본이 메신저 RNA로 복제본을 가지고핵 구멍 핵공을 지나서 바깥으로 나와서 리보솜으로 가야 단백질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핵공도 표면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메신저 RNA 정보를 가지고 이 조면소포체고는 여기에 리보솜이 많이 붙어있죠. 그냥 그렇죠? 이쪽으로 메신저 RNA가 리보솜으로 왔어. 단백질을 합성을 해야 됩니다. 자, 핵은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고 세포의 단백질 합성을 통제한다. 다시 말해서 유전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합성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모든 세포대사활동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가장 중요한 세포소기관입니다. 자, 핵막 이중 핵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염색이 되는 인이 존재합니다. 자, 핵에 대해서 봤고. 그다음 미토콘드리아. 자,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주름이 잡혀져 있는 외막, 내막 그 사이에 막 공간이 있습니다. 그막 사이 공간이 있고요. 그다음 아래 안쪽에 보시면은 이제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DNA가 미토콘드리아 안에 DNA가 보이죠. DNA가 존재하죠. 자, DNA 유전 정보가 어디에 핵 속에만 DNA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도 미토콘드리아 DNA가 있습니다. 이거는 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디에서 유래됐냐 모계유전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받는 DNA입니다. 자, 어머니로부터 받습니다. 그걸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시고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생각하세요. 만약에 어머니가 뭐 아주 나쁜 음식, 뭐 술, 담배, 뭐 이런 거 아주 찌들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바로 이세계 아주 지대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특히 여학생들 막 술, 담배하고 이러는 거 정말로 안 좋다. 이세를 위해서도 안 좋다. 명심 좀 하십시오. 자,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전소 역할을 한다. 뭐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산소, 우리가 숨쉬었는 산소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핵과 동일하게 이중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막, 외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외막은 표면은 상당히 평평합니다. 그런데 내막은 주름이 많이 잡혀져 있어요. 이걸 주름이 많이 잡혀져 있는 크리스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다음 막 사이 공간에 외막과 내막 사이에 막 사이 공간이 있고 내막 안쪽에 기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아, 그 다음 바로 넘어가버렸죠 에너지 만드는 이거 역할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거 이외의 미토콘드리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아직 여기는 언급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 부분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좀 하시고 그 다음 염록체, 이거는 동물세포는 아니고 식물세포에서 해당된다. 그죠? 자, 광합성을 합니다. 녹색이나 조류에서 존재합니다. 염록체.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와 마찬가지로 이중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염록체.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소포체입니다. ER로 이렇게 표시를 한. 소포체. 자, 어디에 있냐 하면은 소포체. 조면 소포체, 활면 소포체 아까 얘기를 했잖아. 그죠? 조면 소포체의 에 표면에 리보솜이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조면 소포체, 활면 소포체 두 가지 형태로 나누었다. 조면소포체는 리보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소포체 쉽게 얘기하면 리보존이 하는 역할이 뭐냐 단백질 합성 장소잖아 그렇죠? 단백질 합성 장소입니다 그래서 자 리보존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포 소기관에는 포함 안 시킬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기관이라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막으로 딱 되어 있어가지고막 외부와 막 안은 구분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 이 리보좀은 아까 얘기했어요 활면 소포체, 조면 소포체 소포체에 결합되어 있다 그렇지만 리보좀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 합성 저 합성 장소이다 크고 작은 두 개의 소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소단위는 리보솜 RNA와 단백질의 복합체다. 뭐 이거 이거 지금 이 리보솜이 이와 같이 작은 소단위, 큰 소단위의 이 복합체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거 복합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리보솜 하는 역할, 단백질 합성 장소다. 자 이렇게만 좀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 이제 단백질 합성 만약에 됐다 그러면은 어때요? 어떤 물질 합성 됐어요. 자 세포에서 합성한 물질이 합성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합성된는게 나중에 정확하게 역할을 발휘하려 그러면은 가공 포장해 가지고 다른 세포 외부로 보내줘야 됩니다. 세포 세포 소기관이나 세포 외로 보내야 될것 같으면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 가공포장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골지체가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골지체 자 소포체에서 합성된 단백질 뭐 지질 성분들을 막으로 둘러싸인 운반소포체 형태로 골지체에 융합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연속된 주머니 형태의 골지체를 지나는 동안 이제 효소 작용에 의해 가지고 화학 성분을 변화시키거나 혹은 뭐 농축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목적지에 갈수 있도록 표적화까지 해주는 것이 골지체 역할이다 이 얘기입니다. 합성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작용할 수 있도록 다듬어야 돼요. 다듬어가지고, 이걸 어디로 보내야 될지, 그 주소도 라벨링 해가지고 보내줘야 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역할을 골지체가 하고 있다. 골지체가 하고 있다. 그래서, 자, 호르몬이나 소화효소 같이 세포 외로 분비되어야 하는 물질은 세포질 내에 작은 주머니 형태의 분비소포로 머물러 있다가, 보내라 할 때, 이제 보내면 돼요.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자극을 받으면, 원형질막으로 이동해서, 뭐, 핵, 핵, 막하고 융합해가지고, 이제 내용물을 세포 외부로, 세포 외로 유출시켜주는 역할까지를 골지체가 담당하고 있다. 자, 골지체, 보이죠? 자, 여기에. 소포체에서 나온 운반소포를, 자이 골지체 거쳐가지고, 가공 다 돼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내 보내야 된다면, 내 보내고, 아니면은, 다른 세포소기관으로 보내야 된다면, 보내고, 이 역할을 이 골지체가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다 나이소점은 분해효소들입니다. 동물 세포의 전자는 구형의 단, 단일막 구조물인데 가수분해 효소를 지닌다. 다시 말해서 자, 세포 밖에서 만약에 세포 내에 어떤 뭐가 이물질이 침투해 들어왔다. 그럼 그걸 어떻게 분해시켜 가지고 억제시켜야 돼요. 분해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이 때 라이소좀 전구 물질인 엔도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골지체로부터 가수분해 효소를 전달 받아 라이소좀을 형성해서 분해 시작한다. 그러니까 라이소좀은 외부에서 이 물질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내부에 설모 없는 어떤 물질이 분해해야 될 물질이 있다면은. 자, 골지체로부터 이제 가수분해 효소를 전달받아가지고, 여기에서 가수분해 시켜가지고, 그 물질을 해체 시켜버립니다. 자, 이런 역할을. 자, 가수분해 효소는 평상시에는 세포막에서 있어 격리돼서 있어 분해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아, 분해하라. 명령이 떨어지면은 작용을 한다. 그다음 류머티스 관절염이나 통풍 같은 질병 상태에서는 백혈구가 백혈구가 라이소좀 효소를 방출 시켜 가지고 뭐 염증 그다음 조직 파괴를 일으켜서 더 심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까지 만약에 공격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겠지, 그죠? 정상 세포는 공격을 하면 안 되고, 그런데, 혹시 이와 같이 어떤 질병 상태 있을 때는, 라이소점이, 응? 뭐 염증, 뭐 조직, 파괴, 이런 것들을 아주 심하게 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라이소점. 자, 외부에,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외부로 유출, 보내는 거, 세포 내 이익과 세포 외 유출, 자, 들어오는 거, 내 보내는 거. 자,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 폭시점이라고 그러는, 이 과산화물을 만드는, 과산화물을 만들고 분해하는 능력을 가졌는 단일막으로 된 포시점이 존재를 합니다. 자, 과산화수소 분해 효소 이거는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전환시키는 반응을 촉매해 준다. 그러니까 과산화수소가 몸에 너무 과량 만들어지면은 이 강한 산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만들어진 과산화수소를 이와 같이, 뭐, 미스네. H2O2가 아니고, H2O. 물로 분해 시켜줘야 되는, 자, 이 역할을, 자, 한다. 그 다음, 액포는 식물세포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포골격은, 자, 진액세포의 세포질 내에 세포소기관이 항상 제자리, 자, 자리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역할을 해준다. 아, 그 다음, 물질의 이동 털 역할을 해준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형태로. 보세요. 이 거물망이, 거물망이 이렇게 세포 골격에 의한 망상 구조를 갖고 있는 이 거물망이 지금 얘기하는 바로 방금 얘기했는 이와 같이 세포 골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포 외에는, 뭐, 세포 바깥쪽 부분이니까, 아, 됐고. 표에,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진액 세포소기관의 특징, 그러면서 여기에 막나되어 있습니다. 자, 세포소기관이 해, 이기하는 역할, 리보조은 단백질 합성, 조면소포체는 막단백질과 분비단백질 합성, 활면소포체는 자 앞쪽에서 설명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활면소포체는 지질합성 약물해동 및 대사 칼슘이온 일시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지질합성 약물해동 및 대사 칼슘이온 일시저장고 역할 그 다음 골지체 소포체에서 합성된 물질의 가공, 포장 및 표적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다음 분해에는 라이소좀, 포옥시좀, 액포 뭐 이런 것들이 물질을 분해한다. 그다음 에너지 생성은 미토콘드리아. 식물 세포의 엽록체. 그다음 지지 운동, 연락, 세포 골격 세포 외 기질, 세포벽 얘기고 세포 접합부, 접합부는 동물세포 간의 교신, 조직 내 세포들의 고정과 결합. 뭐 세포 접합부, 자 이렇게 해서.